만두 전골 한사. 아, 와, 지글지글 끓는데 위에 야채도 붉은 넣었지. 최지 이거 진짜 맛있잖아요. 좋아하는 거요? 바로 떼깔 봐요. 아, 아, 아! 너무 좋다. 푸짐하게 들어 있어서 이게 만두가 크거든요. 어? 진짜 큰데? 한다 만두를 한 개씩 다 맹겨요. 엉는내자준심 자, 오, 오, 와! 진짜 푸짐하게 먹네요. 이게 만두인가 호빵인가 조원이라고 맙습니다 제가 정희수입니다. 6인분 유긴분 도전해 보겠습니다. 7인분 먹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들어하고 나오잖아. 네, 네. <목소리> 아, 네? 진짜 들어가라요? <웃음> 음, 너무 가벼운데? 만두로 좀두 개만. 됐어. 하나만 만들어 빨리. 자, 시간 한번 재보죠. 14초 96 나왔습니다. 만리가 짜장면 먹는 속도하고 똑같네. 만두 빚는 것과 짜장면의 대결이라니. 이거. 잡히 잡히다. 자, 셋 시간 재보시오. 저 저기. 빨 Whoa!